너아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좀 어? 이런 야. 느낌? 야너 뭔데? <목소리> 형이맞아야지 <맛있어야지>? 확실히 <목소리> 형이다 진짜 확실히 아, 형이다 와 리더반다고? 진짜 다르다 <목소리> 아 반갑습니다 아 김농민 님입니다 아녕기까요 여러분 영웅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농민입니다 예 <웃음> 음. 네, 오늘 또운 좋게도 흔쾌히 아, 또 아, 트위치 합방을 아, 아, 수락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좋아서 나오는 거 음,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일단은 만나자마자 소주부터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해서 오늘 술먹방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네네. 수 있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원래 이제 래퍼 겸 트위치 신입 스트리머 김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아니 또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더라고 아 게임 너무 좋아하죠 주로 어떤 게임 하세요? 롤 하고요 어 방송에서 뭐롤위왕 요즘 많이 하고 아 맞아 위왕도 하시더라고 하고. 롤 어디세요? 지금 실버 1 일... 실버 1이요? 네. <웃음> 실버 1이요? 아, <웃음> 아 그, 그게 원래 제가. 아니, 같이 방송할라 했는데. 아, 그, 그게 제가 원래 이제 한 7년 골드였어요. 아, 네. 네전 시즌 골드 1까지 갔다가. 네, 아, 오래 하셨구나. 배치를 3승밖에 못해서. 아, 아, 실버 너무 날아기더라고요 여러분. 아, 쉽지 않죠? 네. 아, 실버 1. 저는 브론즈 2입니다. 아, 진짜저영승 네. <웃음> 아, 네. <웃음> 8패 했어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배치 다 8패.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거 오케이 첫 게스트 김농민님과 아, 함께하는 영등포차고요 아, 일단은 아, 빈속에 소주 먹으면 좀 힘들죠? 아, 일단 한잔 하시죠 아, 네 한잔 아, 아, 확실하시네 13남자는 아, 한잔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아, 그럼 아시긴 하네요 아, 확실히 그치, 그치. 아, 회전이? 네, 오. 아, 잔이 하나 좀 조금 그조그러면조그만거에 아, 아, 아, 드실래요? 아, 안되죠 절 아, 안되나요? 절대 안되죠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쉿산남자랑 짜네짜네 아오펜이 천하 감사합니다 쉿산남자 아니고 쉿산남자입니다 쉿산남자 바로 짠하겠습니다 아이고 오페이니 돌려 돌려 급식한 아, 제방에 룰레... 룰렛이 있습니다. 아 나오면 하셔야 돼요. 제가요? 네. 제 손님으로 왔데 같이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바보둥이라고 네. 바보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옥벨이니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이런 <웃음> 아, 느낌으로? 아. 아 바로 하시나요? 아 그럼 당연하죠. 아이고 오페이니 감사합니다! <웃음> 아우 좀 별걸 다 해보네요 여러분. 예 네, 별걸 다 해봐요. 완전 스트리머인데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음, 확실히 아, 괜찮습니다. 음, 맛있어. 음. 혹시 소주를 가져? 아, 제가 가져올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저요. 돈 워리야, 돈 워리. 아, 아. 아, <웃음> 아, 근데... 아 뭔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아, 괜찮은 네. 거구나. 또제 러브젤을 보시고. 아, 네 이게 뭔가 처음 보는 거라서 저는. 이게... 아, 러브젤이 아니라 그냥 젤인가? 아무튼. 에, 아, 뭐 그냥 아, 뭐 헤어 헤어젤이구나. 이게 보여드려. 아, 보여드려도 <웃음> 아, 돼요. 아, 이거 헤어젤이죠, 여러분, 헤어젤. 헤어제머리 이렇게 바를 때. 에이, 제가 또 지금 오늘도 바르고 로 아, 요나 아, 요걸 네. 바르셨구나. 이그바면안될 아, 텐데. <웃음> <웃음> 아직 써본 적 이런 걸 아직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한번. 저도 이제 그냥 선물 받은 김에 제가 아. 산건 아니고. 응, 근데 좀 달아가지고 이게. <웃음> 어, 이게 뭐죠? 비타민인 줄 알고 받는 건 구라고? <웃음> 알고 봤는데. 어우 잘하시더라고. 음. 잘하신다가. 잠시만가 <웃음> 잘해. <잘하시나? 웃음> <잘하시나? 웃음> 아니 그 잘하신다가 아니고. 아, 형나 잘했나? 아니 아니 아니 나 잘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에이. 아, 뭐이 대처를 잘하신다 이말이죠 잘하신다 이거 좀 듣기가 좀 거북하네. 네, 짠아 마시고 저아 담배 한번 피고 오겠습니다. 일단. 아 좋습니다. 네. 아, 내가 어제 공포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아, 시청자분들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웃음> 무서운 게 아니고 네. 네. 갑둑 때문에 이게 제가 밤에 하, 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 어쩔 아수 없이 또 이제 갑툭 뛰는 음.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밤이니까 소음 공해 때문에. 네. 또. 그래서 그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건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절대고 절대죠. 네, 절대 음. 그치 그치. 형님은 또 이제 뭐 소리 지르고 이러신다는데 저는 그냥 그 반사신경이 아무래도 주, 제, 제일 좋은 거죠. 음... 그러니까 툭 쳤을 때어 이거랑 똑같은 걸로. 음...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으악 으악 잡지 잡는. 아, 으악 이런, 그냥 야 어, 뭐지? 아 놀래 켰구나. 켜져 있는데. 아 씨. 어, 뭐지? 아 놀래 켰구나. 악이이 아, 이 정도? 악악이 응. 정도. 예어오이 정도. 네. 그냥, 어... 어, 어, 이 정도. 어... 바로 소리 지르고 고개 숙이시던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훅 나오니까. 머리부터 들이댄거죠 아, 너, 아! 뭐야 뭐야. 이거죠. 아. 네. 오! 어, 야. 이런 느낌? 야, 너 뭔데? 이네 뭔데?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라서. 아. 음.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 음. 음. 아예 다 반말로 가 버릴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그구나. 어! 근데 두분다 쉬는 거. 빨리 하나 아, 이 시장이 누가셔? 누가셔? 누가셔? 누가셔 누가셔. 누가셔? 누가셔. 누가셔. 절대 쉬지 않아. 우린 막 달려간다. 음. 이건한 병씩가 만 원에 한 병씩 가면은 여러분 저 죽어요. 10만원에 한 병은 생각해볼 수는 있어요 <웃음> 아, 예. 그렇게 유도해주면 난 너무 좋지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짜로? 어 가, 가져와요 가져오면 내가 하지 가져오면 제가 할게요 음. 영둥이가 어차피 택시비 내준다 했거든요 네, 여러분 택시비는 제가 당연히. 먹고. 데 지금 한 마만 택시비 오케이 <웃음> 어? 할게! 할게! 할게! 시X 할게! <웃음> <웃음> 가져와! 가져오고 말해! 에이. 나 이렇게 혀긴 사람 은 별로 안싫어요안 좋아해 자신감 뭐야? 아 일단 가져오고 에이. 얘기해 여러분 딱술 먹는 폼이 응. 딱내 타입이다 응. 근데 저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웃음> 내가 갈게 야, 아, 진짜. 야, 가져올게. 나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뭐해? 조용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마실 건데, 마실 건데, 음? 재방송 많이 놀러와 주셔야 돼요. 아이.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음. 의리주해? 리주해리주해안 아, <웃음> 해? 하지 하지 하지 아, 하지 왜? 하지 왜? 왜? 왜? 하지 왜?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음 괜찮아요? 형 그래놓고 이만큼 먹고 나도 쎄 아니야.. 있구나. 그죠? 에이, 13남자가 어디 그런 게 있어.. 음. 에 아무튼 우리 농미이형 트위치 방송 약속하고! 아 씨발 참 X됐다.. <웃음> 아나 진짜 쏠줄 몰랐지? 야, 잠깐만! 솔직히 나도 쏠줄 몰랐어.. 어, 아유 어.. 그래 형.. 형왜 이렇게 혀가 긴것 같지? 나 혀가 긴 사람 싫어해! 아 예. 형은 싫어해.. <웃음>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웃음> 아 아니야.. 용도 형님인데? 아, 아, 형님 마셔야지 확실히 응. 형이다. <웃음> 진짜 확실히 아, 형이다 와. 믿어다고 와. 진짜 다르다. 응. 여러분. 아이고. 괜찮은거지. 둘다괜찮은 아이, 물론이지. <웃음> 1 3만원에 안죽어? 응. 음, 우리는 10만원 쓰면 한병더온 샷해. <웃음> 아 10만원은 약안 샀으니까. 아, 10만원 안 돼. 자꾸만. 20으로 가자 우리. 아,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가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20으로. 진짜. 그때 또. 진짜? 음, 그러니까 20 가져올 거면 가져와. 어 갑자기. 아금 원샷이야? 둘이 원샷?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님, 그러니까 투터친 인정. 어, 아까 응. 아까처럼 먹다가 잠깐 한번 쉬고 응. 먹는 것까지 인정해 주면 그러니까, 어쨌든 다 비우니까 네. 비우는 건 인정해 줘야지. 형님, 뭐 이렇게 말하면좀 추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협각이로 음. 가져왔니? 제가 딱 야야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잠깐 영등이 없으니까 얘기할게. 어, 그아스님 마이니 아스, 야스님, 응. 어. 우리가 투터친 인정 해 줘야 돼. 솔직히, 솔직히 해 줘야 돼. 우리가 먹은 게 있잖아. <웃음> 예, 솔직히 해 줘야 돼. 어, 예, 예. 어 인정 해 줘야 돼. 응. 어. 그럼 우리 영긴이 없을 때 인정해 줘. 아, 나 허옥인 사람 싫어해. 네. 응, 해 줘. 음. 실패. 아. 꼬라지. 음. 그냥 천천히 드시고 택시비나 하셔. 그 좋은데 왜 이렇게 섹시해? 이거 빼고 15만 가져와. 밖에 아아아아 아, 왜? 아아하게아아건아하게아아건아하게 건전하게 먹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짠아아아아아아아아아짠아 건전하게 아 진짜 아무튼 5만 좋아. 원 감사드립니다. 5만 원 5만 원도 주신, 거 주신 거니까 좋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뭐 미션 걸고 주신 게 아니니까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농밀린과 어, 영웅은 하트까지 한참 하트까지 술을 하트까지 마시고, 하트까지 마시고 하트까지 그 뒤로 둘다 취한 채로 방종했다고 여러분. 한다. 너무 좋아. 우리 패밀리 봐. 응. 갈게. 갈라고? 가야지. 방송을 종료할까 일단? 아니. 술 많이 먹었다. 우리. 일단 그럼 방송 정리하자. 아니 아니 인사, <웃음> 아니. 인사를 아니. 마무리 인사를 하니까 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으니까.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안 해. 그건 아쉬울 때까지 또 다음에 찾아오는 바기 아, 그래? 인사 음. 응, 음, 이번에 하고. 음, 알았어요. 아, 음. 하여튼 아무튼 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농밀 한이 농밀 하신 농 노밀 형님이랑 가거든. 예.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이 듀오 다음부터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영롱 오늘 영동포차 에피소드 와. 1. 1. 1. 이리 <목소리>